이다 <목찬> <목찬> 안녕하세요 카론제입니다. 이제는 생필품이 크 되어버린 마스크 혹시 어떤 거 쓰고 계시나요? 의료용 KF94 마스크인가요? 아니면 덴탈 마스크인가요? 아니면 숨쉬기 편한 기능성 마스크인가요? 사실 어떤 마스크를 써도 답답하긴 하지만 이왕 마스크 쓰는 거 조금은 세련되고 기능성도 있으면서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를 쓰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마스크는 바로 아바텍스의 오토 마스크입니다 개봉을 하기 전에 외관 먼저 보자면 이 오토 마스크는 파란 색깔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네, 굉장히 심플하게 잘 되어 있어요. 그렇죠? 네, 안에 박스 박스 안에 내용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마스크 본품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뭐 스트랩은 추가하면 스트랩까지 주고요. 그리고 설명서랑 어 이런 식으로 카드 품질 보증서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. 마스크 뒤에 걸어서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.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식으로 포장이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의약품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. 아,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, 안쪽에는 이렇게 필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. 그리고 철심이 뭐 이쪽에 코 쪽에 당연히 코 쪽에 있어줘야겠죠. 네, 코 쪽에 있고요. 그리고 이 마스크는 다른 마스크와 다르게 중간에 이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형태가. 네, 굉장히 독특하죠. 네, 다른데는 말랑말랑해요. 다른데는 그냥 일반적인데 중간에 이 철심이 있어서 네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해 줍니다. 마스크를 이렇게 딱 썼을 때 위에 살짝 눌러주고 그리고 숨쉴 때이 형태가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빨아들이더라도 이쪽을 최대한 입술이나 이런 부분에 안 닿을 수 있도록 살짝 닿을 수도 있긴 하지만. 최대한 안 닿게 네,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안 닿는 것 같아요 네, 안, 닿을, 안 닿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크기는 총두 가지인데요 이 소형분들은 여성분들 얼굴이 작은 남성분들이 쓰시면 될것 같고요 어, 그리고 대형 어, 대형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얼굴이 큰 사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끈이 굉장히 처음에는 끈이 굉장히 길게 돼 있습니다. 네, 마스크 되게 헐렁헐렁해요. 그래서 뒤쪽에 이 스트랩을 쭈여 조여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조여서 써주시면 마스크를 딱 쓰기 편한 것 같아요. 네. 이러고, 자, 방금 제가 쓴게 대형이에요. 자, 그럼 소형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가 좀 작아 보이죠? 네. 아닌가요 <웃음> 아무튼 작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대형이고 그리고 대형 써야 이제 좀 가릴 때 많이 가려주고 어, 사전에 제가 이 마스크를 받아서 사용을 해 봤습니다 아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서 먼저 사용을 한번 해 봤고요 어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어, 일반적인 그 천마스크 쓰고 운동하는 것보다는 숨쉬기는 좀더 편했습니다 물론 땀에 쩔어있으면 당연히 숨쉬기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니까요 네. 하지만 이 중간에 이 심지가 있기 때문에 네. 이 심지가 있기 때문에 그다 젖은 상태에서도 공기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될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그래서 어 조금 더 운동을 할수 있었고 그 다음날 너무 힘들었어요 좋은건가 나쁜건가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썼던, 제가 썼던 다른 마스크들과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쓰던 마스크들을 챙겨 왔습니다. 어, 그 전에 제가 썼던 것들은 당연히 이제 저는 이제 천 마스크를 선호를 했어요. 어, 이런 천 마스크를 딱 쓰면 네, 얼굴 전체적으로 감싸져 가지고 마스크를 썼는데 뭔가 이제 좀 네, 마스크 썼을 때 이제 이 하관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생각보다 외모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네. 아무튼 네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면마스크나 이런 기능성 마스크들이 사실은 뭐 지금 현재 걱정을 해서 다시 이제 갈아탄 게 KF94 마스크예요 얼굴 면적이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딱 쓰면 뭔가 조금 어... 마스크가 좀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입김만 불어도 성에가끼려고 하고 네. 물론 여기 코를 좀잘 눌러줘야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한두 번, 세번 다시 써도 괜찮다라고 말도 많이 나왔는데 그러긴 굉장히 찝찝하잖아요 그렇죠? 그래서 이제 빨아 쓰는 걸 찾아봤고 네. 제일 처음 산게 이거였어요 이, 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어 처음에 이렇게까지 안어었어요 근데 빨면 빨수록 점점 늘어나더라고요.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. 이그네 기능성 일반 천에서 몇, 일반 면에서 기능성으로 바꿨죠. 네 기능성 마스크는 조금 크기도 작기도 하지만 빨면 빨수록 결국에는 똑같이 늘어나더라고요. 근데 이 친구는 제가 한 거의 한 달째 쓰고 있는데 근데. 네, 늘어나질 않아요. 네, 늘어나지도 않고. 그리고 옆면이, 옆면이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딱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<웃음> 착용됐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이 마스크를 쓰고 운동도 다니고 합니다. 지금 이 시국의 바이러스는 비말, 그러니까 침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위해서 네,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. 자,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네, 덴탈마스크죠. 덴탈마스크도 있고 네, 일반 구사 마스크 그리고 면마스크 기능성 마스크 그리고 지금 제가 가져온 오토 마스크 이렇게 총 다섯 가지 마스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, 제가 비교를 할 거는 비만은 결국에 침이잖아요. 그래서 분무게를 준비해봤습니다. 분무게로 한번 예, 네, 물을 뿌려서 뭐이 뒤에 있는 티슈가 젖는지 안 젖는지 그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방법은 간단합니다. 이렇게 마스크를 올려놓고요. 분무게로 뿌립니다. 자 이렇게 뿌렸을 때 과연 밑에는 얼마나 젖는가 를 지금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해요. 한 절반 정도? 네, 절반 정도 분무게로 뿌려봤습니다. 아, 주변에 휴지가 다 젖었네요 일단 옆으로 살짝 빼고 구사 마스크를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면마스크입니다 굉장히 두껍죠? 두꺼워서 얘는... 저는 이제 단순히 이침 튀는 상황에서 얼마나 이걸 방어를 해줄 수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분무기로막 뿌려줘요 자. 어, 이 기능성 마스크 의외로 겉면에 물방울이 착착착 생깁니다. 보호를 해 준다는 얘기죠. 하지만 네, 안쪽을 열어봤을 때는 안쪽으로 이렇게 네, 어느 정도 침이 침투했다는걸볼수 있습니다. 이제 제가 애용했다는 첫 마스크. 첫 마스크는 아직도 겉에 물방울 이렇게 이 남아, 남아 있습니다. 남아 네. 있습니다. 오, 오, 그래도 어느 정도 비말 차단은 해 줬어요. 네, 그리고 안쪽이 아직 안 젖었다라는 걸, 네, 이쪽은 젖었네요. 네, 이런 쪽으로 젖어 있긴 하지만, 네, 그래도 이 부분은 막아줄 수 있다는 점. 멘탈 마스크는 좀 막아줬는데, 오, 네, 안쪽은 굉장히 말랐어요. 즉, 그, 이게 밀려서 그렇다는 거죠. 네, 이쪽 부분. 물이 여기 흡수되면서, 네, 밀려서 됐다는 거죠. 안쪽은 되게 매끈매끈합니다. 네 안쪽은 굉장히 매끈매끈해요 덴탈마스크도 비말 정도는 차단을할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아, 구사 마스크는 당연히 겉에 이거 아직도 물방울 남아있는데 어라? <웃음> 아! 네 구사 마스크는 그 옆으로 다 튀었기 때문에 안쪽은 굉장히 매끈매끈해요 안쪽은 하나도 안 젖었어요 네 오토 마스크는 어? 마찬가지로 네 이쪽은 물 번져서 이렇게 된것 같고요 겉에는 살짝 젖었어요. 살짝. 젖긴 했지만 안쪽은 어... 네, 이쪽 부분 그니까 러즉그 면이 두 개가 있는데 이쪽은 살짝 그렇고 얘도 이렇게 했을 때는 물방울은 막아 준다는 거예요. 기능성 마스크들 네, 이런 약간 좀 얘는 아예 전체적으로 축축한 편인데 네, 얘보다는 성능이 좋고 이런식으로 면마스크와 비슷한 성능을 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마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안쪽도 제가 물을 한번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진짜 이 정도로 그 뭐지 땀에 절어 가지고 진짜 이거는 거의 숨쉬기도 불편하고 조금 기다려 보죠 자한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왜냐면 제가 올린 영상이 9분 2 3초기 때문에 네 10분 정도 지났고 음... 오... 자 일반... 네 일반 기능성 마스크는 아직도 물, 그 역시 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도... 오! 보이세요? 잠깐만 진짜 빨리 마르는 것 같아요 네. 얘는 제가 진짜 억지로 억지로 눌렸다는게 느껴지실 정도로 보면은 위쪽에는 젖어있지만 밑에는 안 젖어있죠 네. 제가 이렇게 딱 눌렀는데 이게 안 묻어나서 어라 하고 진짜 세게 눌렀거든요 그래서 동그랗게 형태가 잡혀있는 게 보입니다 자, 이런 식으로 근데 어, 두 번째 이 면마스크는 면이 물기를 흡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국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네요 기능성 마스크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마, 물기가 묻어 있습니다 진짜 자, 기능성 마스크에 비해서 그리고 면 마스크에 비해서 확실히 이 친구가 빨리 마른다는 거왜 빨리 마르는지는 어, 저도 그게 신기하네요 <웃음> 네, 신기합니다 자 오늘은 이 오토 마스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오토 마스크는 KC 인증을 받았고요, 추가적으로 미국 FDA의 식약처죠 어, 거기에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만큼 마스크 성능에 자신이 있었다라고 해요. 그리고 이마스크 <놀람> <놀람> <놀람>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그 항군, 항균 효과가 뛰어난 소재라는 거겠죠 어, 그리고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 아니 솔직히 면마스크 이거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라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중에 일반 면마스크의 경우에는 그 KF 테스트 진행할 때면 자체로는 평균 16에서 22%의 차단율을 보이며 필터를 부착할 경우에만 80에서 95%의 차단율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, 면 마스크나 이런 기능성 마스크는 20% 30% 정도밖에 되지 않는 네, 차단율 궁진 포집률을 수집 효율이 네, 20% 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즉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했죠. 근데 우리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걸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. 네, 아까 제가 좀 과하게 스프레이를 뿌리긴 했지만, 침이 이 정도로 튀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 근처 그 근처는 가지도 않겠죠. 네, 오토 마스크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로 분진 포지 효율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. 네, 면 자체만으로도 약두배 가량인 50%의 차단율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했대요. 그러니까 이면 하나에 이 면이 50%의 차단율, 그러니까 KF50 정도 되겠죠? 만약에 굳이 따진다면 네, 차단율이 있는 걸 확인했다고 라 합니다 아 정말 요새는 마스크들도 많이 나오고 어, 감염증도 거의 끈, 끝이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은 황사도 있고 네, 한번 그렇게 마스크를 쓰다가 잘안 벗고 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.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옆에 포인트도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이쁜 그리고 숨쉬기도 훨씬 더 편한 이런 마스크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? 네 이상으로 대사기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